안녕하세요 인담 TV 유튜버예요 다음주가 벌써 크리스마스잖아요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땐 선물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럴 때좀 적당한 가격에서 좀 괜찮은 가성비 좋은 그런 선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들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5만원 이하로 선물할 수 있는 제품들만 추려서 가져와봤고요 애인끼리 친구끼리 회사 동료끼리도 선물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제품들 근데 또 괜찮은 제품들로만 추려 와봤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고요. 아직 좋아요랑 구독 안 눌러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먼저 부탁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Let's start! 우선 첫 번째로는 제일 만만한 다이어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풀 디자인에서 나온 이번 다이어리를 구입을 했어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날짜가 다 적혀 있고요 제가 구입한 건 데일리형인데 주간형 월간형도 있었고요 색상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스카이블루 컬러가 눈에 들어와서 스카이블루를 선택을 했어요 매일매일 쓸수 있는 칸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적합한 아니면 뭐 미팅을 많이 하신다거나 외부일이 많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다이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이렇게 펼쳤을 때 굉장히 잘 펼쳐지고 아직까지는 찢어짐 없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이어리가 12월 달부터 시작이어서 저는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죽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고 적당해요. 부드럽기도 너무 딱딱하지 않고 적당히 부드러워서 쓸 때도 뭔가 좀아 되게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쓸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예요. 물론 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이 다이어리뿐만 아니라 다른 다이어리로 선물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이어리를 선물 받으면 선물해준 사람이랑 같이 그한 해를 보내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뜻깊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싶으신 분에게 다이어리를 조심스럽게 선물해주면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이 베스 솔트인데요. 5초에서 나온 베스 솔트인데 저는 딥 슬립으로 구입을 했어요.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저한테도 욕조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욕조만 있으면 뭐하나요? 제가 베스 용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러쉬 매장을 가서 베스밤을 샀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막 요만한 알덩이 하나 1회용인데 막 15,000원, 19,000원, 20,000원 막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반신욕하기 너무 비싸다. 아,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반신욕 할때 저렴하면서도 이향 좋은 느낌을 좀 받으면서 반신욕을 즐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찾아보다가 찾은 게 바로 이오초솔트예요 금액대도 굉장히 착했지만 저는 이 용량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400g 이거든요 여기 뒤쪽에 보시면 조욕할 때는 10g 넣고 반신욕 하실 때는 에2 0 3 0뭐이 정도 넣으라고 되어있는데 반신욕이나 전신욕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무려 20회에서 25회 정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족욕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40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가성비가 좋은 그런 제품인 거죠. 사실 반신욕이나 전신욕 했을 때 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이 하나도 안 나면 좀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왠걸 오고 나서 제가 바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향이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헬로 큐티 대야예요 조격을 할 건데 이거 이용해서 할 거예요 이갱이가 이렇게 들어있고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죽을 거예요 생각보다 향이 되게 강해요. 저는 일부러 밤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딥 슬립으로 구입을 했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향이 있었어요. 이거는 진짜 남녀노소 불문하고 선물을 해주시면 다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선물은요. 바로 이 만년필이에요. 라미에서 나온 만년필이고요. 저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핑크색으로 구입을 했어요. 확실히 만년필이 훨씬 편하고 좀 있어 보여요. 어디가서 계약서에 사인할 때 아니면은 다이어리 쓸 때에도 기분 내기 진짜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라미 거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많이 비싸지 않고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득템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요거 선물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구입한 곳에서는 이렇게 각인이 각인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컬러 각인이 아니라서 이 각인이 무료로 제공이 되는 곳이었어요. 제가 구입한 곳은 링크를 바로 밑에다가 달아드릴 테니까 더보기 참고해 주시고요. 인터넷 사이트를 제가 다 뒤져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각인 추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2,000원에서 4,000원 정도 주시면 각인을 또 따로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선물을 해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세트로 구입을 하시게 되시면 링크 카테리지에 케이스까지 예쁘게 포장이 되어서 오니까 선물하시기에는 진짜 딱일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다이어리랑 만년필에 같이 선물하셔도 5만원이 채 들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물하는 분에게 좀더 의미있는 한 해를 보내라는 뜻으로 선물을 하시고 싶다면 이렇게 두개 세트로도 전 추천드리고 싶고요. 가격적으로 조금 저렴한데 조금 유닉하면서도 뭔가 내가 선물을 해주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선물이 되고 싶으시다면 저는 이 만년필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선물은 바로 이 이어폰이에요 8090 시대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해요 이 스카이 어디서 많이 본 로고 아닌가요? 예전에 핸드폰에서 볼수 있었던 바로 스카이 로고예요 착한 텔레콤에서 이번에 이렇게 무선 이어폰을 만들었는데 저는 사실 무선 이어폰을 쓸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무선 이어폰이 너무 잘 끊긴다든지 아니면 통화할 때 음질이 안 좋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사실 무선 이어폰을 쓸 생각이 크게 없었다가 이 스카이 브랜드에서 나온 무선 이어폰이 가격도 착하면서 이런 성능도 굉장히 많이 높였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출시가 됐다라고 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다른 무선 이어폰 어폰 보니까 굉장히 금액대가 높더라고요막 10만원씩 10몇만원씩 하는 그런 무선 이어폰도 있어서 어, 그런거는 물론 잘 되겠죠 근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뭔가 데일리로 쓰다가 한쪽이라도 잊어버리면 진짜 난리 날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착한텔레콤에서 나온 이 무선 이어폰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지금 사전 예약 중이라서 39,900원에 저는 구입을 했고요 원래 금액은 49,900원이에요 충전도 여기 뒤에 C단자가 있어서 핸드폰 충전기 그냥 꼽아서 충전하시면 되고 이어폰은 바로바로 넣으면 여기에 얼마만큼 충전이 되는지 다 떠요 케이스에서 빼서 낄 때마다 어, 이어폰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어폰 페어링이 완료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니까 제가 어 이게 페어링이 된 건가 안된 건가 이게 잘된 건가 이게 전원이 켜지긴 한 건가 막 그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통화품질 뿐만 아니라 그냥 이어폰으로 사용하셨을 때의 음질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무선 이어폰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시작하시기에 딱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선 이어폰을 쓰니까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스스로 선물을 하기에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마지막은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걸이인데요 이 목걸이가 지금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사실 두 개의 아이템으로 보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이가 한쪽은 진주가 띄엄띄엄 들어가 있고 한쪽은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쯤으로 놓아서 착용해 주시면 굉장히 예쁘고요 에이어드 하기에도 굉장히 괜찮고 단독으로 착용했을 때에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목걸이를 하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어 목걸이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데일리로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고요 제가 구입했을 때는 세일을 많이 했어서 금액도 3만 원대에 구입을 할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연말이니까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 세일 많이 해요 특히 여자친구한테 줄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에 세일 많이 하니까 열심히 검색해보셔고 쿠폰 다 다운받아서 구입하시면 실제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헤이 hey! 라는 브랜드인데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고 유니크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잡지에서 처음 보고 오, 목걸이 예쁘다 해가지고 제가 스크랩 해놨던 게 기억이 나서 다시 찾아보니까 이런 목걸이들이 있어서 어? 이게 더 예쁘네 저는 좀 진주가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서 아, 난 진주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전 진주를 구입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예쁜 목걸이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가격은 온라인 스토어마다 조금씩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할인율 보시고 할인 많이 해주는데 가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 목걸이도 이 목걸이도 두 개다 3만원대에 구입을 했어요 많이 길거나 많이 짧거나 하지 않고 적당하게 내려와서 길이감이 딱좋더라고요 워낙 디자인이 유닉해서 여자친구에게 선물하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목걸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목걸이는 진주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진주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고요좀 굴곡이 있어요 진주알 자체가 좀큰 편이어서 사실 저는 처음 받아보고 어 너무 큰가 싶기도 했는데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에는 어, 너무 많이 큰데? 이런 느낌보다는 어, 적당히 크네, 아, 괜찮네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좀 불안하면 목걸이 이렇게 만지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목걸이를 선물을 해줬다 하면 만지면서 그 사람이 저절로 딱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거울에 무심코 봤는데 딱 목걸이가 보였을 때 목걸이 예쁘다 하면서 무심코 그 사람이 떠오르는 그런 의미 있는 선물이 될수 있으니까요 여자친구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뭐하지? 아 근데 너무 식상한 건 하고 싶지 않고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이렇게 좀 디자인적으로 유니크한 이런 목걸이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연말을 맞이해서 좀 부담없이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만 추려서 제가 왔는데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